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세계 최악의 무정부 서버 2B2T입니다 2B2T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뭐 무정부 서버라고 해서 항상 다 부서져 있고 어딜 가나 렉은 있어요 렉은 네, 있는데 어딜가나 다 부서져있고 뭐 배드락에 흑요석에 뭐 용암이 흐르고 뭐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아 아이고 내가 이거를 저번에 가둬놓고 안 열어줬구나 어, 어, 어.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마을이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의 길작업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좀 개조를 하려고 해요. 보시게 되면 여기 좀 이상하죠? 지금 뭔가 이게 잘렸죠 여기?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을이 비정상이야. 봐봐요. 여기. 이상하죠 여기도? 어 뭐지? 이거 내가 안 먹은 거야? 내가 나무를 캐고 안 먹은 적이 있다고? 어? 오늘 랩 진짜 심한데? 뭔가 일이 났나? 뭐 전쟁이라도 났나 지금? 2B2T? 왜 이러지? 원래 이렇게 무서운 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되게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런 서버거든요. 2B2T에 대한 오해가 좀 심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살 만한 서버거든요. 오늘따라 이거 참 서버 상태가 어디 베이스 터지는 중인가 진짜로? 아니,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진짜 어? 근데 이런 것도 재밌겠다 묘목을 미친듯이 주워가지고 사막 하나를 숲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냥 숲이 아니고 여러분 사막인데 잔디 엄청 캐가고 묘목 엄청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노란색 사막인데 나무만 이렇게 나있어 되게 기이한 어떤 자연현상을 만드는 거지 내가 이런 데를 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묘목을 딱 해놓는다 이렇게 딱 해두고 이거 자라게 하면은 흙이 가려지잖아 어 그럼 멀리서 보면은 사막인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참나무가 저 <웃음> 뭐냐 약간 이런 화면이지 아 그냥 사람 흔적보다 더 무섭겠다고? 그거지 그 효과야 내가 누리고 싶은 효과는 바로 그 효과야 그 기이함 그 요상함 일단은 요 집을 철거를 잠깐 했다가 다시 지을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거 철거했다 다시 지어도 주민이 잘 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밑에는 돌로 모양을 낼 거예요 위쪽은 나무와 참나무로 고로케 음, 모양을 낼건데 사실 이런 작업이 진짜 불편한게 한칸이 떴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짜증이 나요 그냥 나 이거 짓다가 현타오면 얘들아 그냥 나 이사갈거야 버리고 어나 엔더월드 갈거야 막 그런 데 갈거야 얘들아 알겠지? <웃음> 그러면 문을 대충 가운데에다 놓고 다시 다시 음, 다시 한칸더 집어넣어 지금 제가 이거 한칸더 집어넣는 이유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심심하게 집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입체감을 좀 주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쪽으로 해서 좀 화단을 구성을 해볼까 어, 좀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약돌 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딱그 다음에 여기에 참나무 울타리로 딱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건축을 못했잖아요 다른 컨텐츠 준비하느라 건축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좀 건축을 안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벽에 좀 이렇게 패턴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조금 항상 뭐 계단 이용하고 반블럭 이용하고 단조로웠다 어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떼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앞모양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집이 그리고 나서 이제 벽면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 아예 어떤 기물을 놓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자고요 어, 이렇게다 여기 이게 화단이야 화단이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는거죠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돌을 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약돌 담장으로 이런식으로 이어주는거지 음. 그리고 안쪽에 조약돌로 기둥을 하나 더 세워줘 음,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지금 1층이 좁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넓혀주는거야 다시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2층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고 여기서 한칸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다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집이 여기가 화단이면은 그러면 보통 이제 안쪽에서는 유리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지 뭔가 엄청 복잡하게 보이죠 뭔가 근데 사실 어려울 것도 없고 간단하고 근데 멋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마을 지금 좀비 오면 안되는데 어? 왜 몬스터들이 이렇게 나오지? 어두운 부분이 있었나? 이거 아깝긴 한데 마을 애들이 다 좀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 이거 좀 자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 어, 이거 진짜 좀비 돌아다니는데? 오 쉣! 야야야야야 잠깐만 진짜 아아 철스 아 철스에 이어서 얘도 지금 아 큰일났네 너네 여기 2층 집에서 좀 숙박을 해 음, 지금 너네가 지금 위기야 미안하지만 가둬놓고 너도 잠깐 여기 좀들어어 너도 가둬놔 가둬놔 가둬놔 너 잘못하다가 너네 둘 그러다가 훅가 진짜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그냥 이제 싹 돌려주시면 돼요 어, 여기까지 싹 돌리면 이제 마감이 될듯이 건축물이 우당탕탕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광좌가 아니고 저의 어떤 건축연구소라고 할까요? <웃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말그대로 어떤 여러분들의 창작 욕구를 불태워버리는 아. 아이참 거 오! 풀렸다 에헤이 에헤이 헤이 헤이 아유 뭔가 이게 느낌이.. 봐봐요 여러분 생기지? 근데 해 뜨는 곳에서 이상하지? 뭐지? 봐봐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나무 엄청 들어가네 또 큰일났네 이거 얘들아 안되겠다 이 집까지만 짓고 이 집을 내가 쓸게 얘들아 너희들 뭐 그냥 조금 삐뚤어진 채로 살아도 되잖아 너희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잖아 그렇지 뭐 아파트 청약도 뭐다 당첨되는 거 아니잖아 뭐잘 되는 사람 있고 잘안 되는 사람 있고 어뭐다 아쉬운 거지 뭐 그럼 정말 예술이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요 위층을 실제로 좀 확장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올리고 요렇게 패턴해주고 요렇게 올리고 요렇게 패턴해주는 빵 스윙으로 아 그러면 요 통나무 안 써도 되는데 약간 사기치면 되는데 안쪽 하... 아니, 사기친다고 아니 사기치는 게 아니고 원가절감 원가절감을 싹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이 집은 여러분 사다리로 할게요 예, 계단은 좀 놓기에는 약간 좀 좁은 것 같고 내가 뭐만 하면 약간 원가절감 아니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예자 기둥을 지금 보면은 원래 1층은 여기가 기둥이거든요 지금 기둥을 한 칸씩 늘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3칸이 생기고 여기에 문칸 하나가 생기고 여기에 3칸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제가 하는 패턴이 3칸에다가 창문 만들고 기둥 세우고 3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딱 되면은 완벽해진다 라는 이론적 발견을 하게 되죠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Yeah. 여기서 이제 삼나무 판자와 계단을 이용해서 어 바턴을 넣어주면은 되는 거지 자 요런 식으로 딱 여기에다가 요렇게 창문을 설치를 해서 보게 되면은 심심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완전 공짜 디테일이거든 이거 다락문이 진짜 효자야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그냥 지붕에 들어갈 거라서 그냥 지붕용 계단을 날라주면서 이렇게 딱! 어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싹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지붕을 설치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예 어? 제왕님! 요즘 어디사나? 우리 저번에 지옥에서 만난 이후로 보질 못했잖아 혹시 당신... 포기해버린거냐고 이 힐링을 아 그럴리가? 아... 아직 포기하지 않았군 자네 역시 언젠가 찾아간다 하. <웃음> 알겠습니다 자, 됐다. 어 이제 지붕만 올리면 돼. 어 지붕만 올리면 끝나요, 이제. 어, 잠시만. 잠깐 중간 점검. 어? 너 아까 좀비되지 않았니? 다행이긴 다행인데. 옆에서 봤을 땐 요런 모습. 어 옆에서 봤을 땐 요런 모습이고. 이제 앞뒤에서 봤을 땐 요런 모습입니다. 어, 요런 모습이에요. 음. 이거 내가 왜 화단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냐면. 봐봐요. 이게 빨간색 포인트가 하나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가 나 그죠 저 빨간색 포인트가 있고 없고가 무진장 차이가 나요 꽃이 하나가 있고 없고 아 깜짝이야 저렇게 꽃이 하나가 있고 없고가 무진장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해주는게 좋고 그 다음에 버튼 근데 이거 참나무판자 하나에 버튼 하나는 좀 안심이 터진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쓰는 아이템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맞나 싶어 나는 항상 이거 볼때마다 응. 한 16개는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하나에 자 이렇게 어, 버튼같은거 추가하면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일수도 있고 나쁘지 않죠? 위쪽에 지붕을 그냥 올려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 하나 좀 공들여서 지을 거니까 나무를 저쪽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사바나 지역에 있는 나무를 좀 캐올게요 그 지붕 가운데에 창을 내는 방법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음, 지붕 가운데에 조그마한 어 이거 내가 설치했다고? 어 이거 진짜 아닌데? 나 이런거 설치하면서 안다니는데? 뭐냐 이거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이러지마 아 이생존기는 잘 가다가 갑자기 이런다니까? 아, 뭐좀잘 만들라 치면은 벌써 막 너는 이미 들켜있다 같은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 죽었어요 그냥 돼지는 왜? 돼지는 어쩌다 죽었지? 아 뭐지? 나 진짜 이해가 안돼 가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한 칸만 나가게. 어 요렇게 한 칸만 나가게. 정말 이런 비계가 없는 삶, 정말 나는 상상을, 정말 나는 난 싫어. 비계, 비계가 좋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하, 정말 비계 없는 삶. 이게 그 지붕 사타가 지붕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창문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설계는 안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 요렇게 해서, 여기다 창문 달면 됩니다. 음. 간단하죠? 예.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하다보면 그냥 답이 나올거야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붙이다보면 아 여기는 그러면은 계단하면 여기가 뚫리니까 이렇게 막아야지 어 여기는 어 그러면 이렇게 이어야지 그럼 여기는 어떡하지? 그럼 일단 놔둬야지 그냥 이런식으로 그냥 하면은 하다보면 이게 돼 이게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여긴 뚫리니까 막아야지 그러면 여기는 이어봐야지 음, 여기는 놔둬야지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게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돼 버리지. 음.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뭘로 하면 될까요? 바로 반블럭, 반블럭으로 하면 땡이야. 그냥 여기는 그럼 그냥 창문 낸 거임. 쉽죠? 참 쉽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옆면만 채우면 돼. 자, 봐봐요 옆면 살짝 안 보이게 한번 구도를 잡아 볼게. 이런 느낌. 반대 쪽에서 보면은 크, 이게 더 이쁘다. 왜냐하면 정문이 있으니까 이게 훨씬 예쁘네. 야, 음 좋다. 아 근데 다락방은 하, 다락을 해야겠지. 어, 다락을 해야 의미가 있겠지. 결국에 3층 집이 되네. 결국에 이 놈의 건축 욕심. 전력. 그리고 그거 알지? 이거지. 기둥 이렇게 세워 있어야 이쁘거든. 음. 가운데 이거 기둥 세워져 있어야 이쁘거든. 여기에 딱 고즈넉하이. 어 바로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두 개를 탁탁. 아타타 이렇게 딱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대충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바로 그냥 대충 그냥 크 다락 분위기 미쳤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모델링 근데 제만 너무 예쁜데 아 잠깐만 <웃음> 아 나머지 집들 왜 이렇게 작화가 붕괴됐냐고요? <웃음> 작붕? 지금 얘가 작붕이 좀 심해 지금 이 친구 여기가 이렇게 찐빠가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칸이주저 앉았잖아 지금 지진 나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요 집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니 요 마을이 그대로 살아있다 사실 요 마을이 위기야 내가 온 이상 약간 명탐정 코난처럼 이 마을에 이제 어둠이 드리우거든요 다 만들었는데 날아가면 허무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2B2T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2B2T에서 파괴를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2B2T 유저로서 실격이야! <웃음> 아, 참 죄송합니다. 급발진 했는데. 진짜로 2B2T는 이게 일상이라서 그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냥. 사실 저 다락방 3층에 마법 부여대와 책장을 이용해서 뭔가 마법을 부여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 은 그게 진짜 다락의 어떤 갬성 그게 다락갬성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그런 다락갬성을 한번 부렸다가 집이 파괴된 적이 있어서 약간 플래그를 세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어? 내가 지난번에 문도 안 달았나? 안달았나보지 어.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면 끝없이 의심해야 돼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또 남겨봅니다 2023 0305 체케빈 이즈 히어